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MBT에서 말하는 게 결국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든거지? 여기서 좀 심해지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 말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남을 이해한다는 게참 어려워요. 그렇죠. MBTI가 유행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세상엔 진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MBTI를 알게 되면 그런 사람과 만나게 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이 사람은 극 예술형이고 난극 n 유형이라 말이 잘안 통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MBTI를 전혀 몰라도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거나 혹은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다거나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은 넓고 라이는 많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MBTI 덕에 그런 시행착오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MBTI에는 16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이 16이라는 숫자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유형들 모두를 실제로 만나보고 서로 익숙해질 만큼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가족, 친구, 동료가 특정 유형에 한정되어 있죠. 물론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숫자가 16명은 넘겠지만 대체로 겹치는 유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이거든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16가지 유형 중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는 타입이 타입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해요. 특히 나이가 젊거나 혹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이런 분들한테 MBTI가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을 만나도 아, 어, 진짜네. 진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가볍게 참고 삼아 봐야지 무슨 인간관계 매뉴얼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MBTI 과몰입 부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자꾸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피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MBTI는 이론일 뿐이에요. 현실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설사 그 이론이 현실과 꽤잘 들어맞는다고 해도 내가 그걸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유형을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 자신의 유형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형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가볍게 재미삼아 참고삼아 MBTI를 본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 할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MBTI 이론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MBTI를 알고 나니까 아이 사람은 극 S고 난극 N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였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단지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건 그저극 N이 극 S를 볼때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처음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극 T인데 능력, 성과, 효율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아 이제 좀 달라지고 싶다. F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달라지고 싶다면 F는 일단 제기고 N이나 S를 키워볼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때 이 N이나 S를 키우는 게요. 단순히 T 말고 다른 기능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커지면 T만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사사건건 F와 충돌했던 거잖아요. 왜 극티들이 티로 성공하고 잘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F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팀장되고 나서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좀 이끌어보려고 했는데 F성향 팀원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혹은 배우자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짐 싸들고 나가든가 애가 가출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칼용이 뭐라고 했죠? T가 F 기능을 건드리는 건 일종의 자충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F는 안 되고 N이나 S를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극 T라서 다른 T하고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데 T 아닌 애들하고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딱 절반하고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TYF의 비율이 50대 50이거든요 나머지 절반인 F들은 내가 무슨 말만 했다면 쓸데없는 오해나 하고 하여튼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S 기능을 열심히 키웠어요 S는 현실 감각이죠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T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했는데 가끔씩 이런 행동이 현실적으로 보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싸움 이겨봐야 뭐하냐는 겁니다. 돌아오는 건 따귀밖에 없는데 S의 시각에서는 저렇게 손해나 할 짓을 왜 하지? 혼자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바보야 바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 S 기능을 거의 T만큼 끌어올리잖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 중에 절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다 F니까. 근데 그 F 중에서 반 정도는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세히 봤더니 SF들이에요. 처음엔 F인 줄로만 알아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S이기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S의 시각,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시각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할 얘기도 생기고 공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F중에서 절반이 SF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죠. S 대 N의 비율은 50대 50이 아니에요. SF가 NF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50대 50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75% 하고는 말이 통하죠 그럼 된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체 의 4분의 3 정도 하고만 잘 지내도 엄청 성공한 거라고 했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1 하고는요 할수 없죠 뭐그 사람들하고까지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그냥 세상에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인생의 원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포기하면 편해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인연이 되어 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25%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극히로만 살던 사람이 S기능을 T만큼 끌어올리게 되면 혹은 N기능을 T만큼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